네, 어, 어, 왔어요? 어, 너무 빨랐네 빅더너보다 응. 더 빨라요. 감사합니다. 후추를 치다. 후점 패턴. 후추를 거치다. 후쩡, 패턴. 이거도안 가나요? 이거도 <목소리> 아, 네. 사장님은 제가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더 보스, 프로 아이, 돈 틀어, 우하우, 토음이 <desirable flavor> hmm. See, two, wow, yeah, oh, well, I had it for 어 w o y h i o h a g d i e t s o This o t i i o e a g e s a g o d o a a a a s s a d o s e n o e e t i o n s This o n e h a d o e n h s i t s a n t o i n t e e t 미묘한 맛이긴 한데, 그래도 먹다 보면 맛있다. 그리고 음 이비좀나 어러호 <coughs> <mechanics> 아니. 사장님, 우주 하나 주세요. 아기 FM TV 나한테 i 화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About n So nice. <웃음> 그것을 약간 닦다. <덥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달콤하고 바삭바삭하다. 마음에 들어요. 네. 스티커, 거든 t h r new s t i r So I think it's s e dollars, i x d o l l a r before. Now it's seven. <laughs> 이모게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好 e l c 好好